안녕하세요. 부동산해설람입니다 용산이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좀 작아서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사실 용산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입니다. 개발 계획은 서울에서 이제 넘버원인데 이게 완성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산에 오세훈 시장이 용산 지하에 교통허브를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용산 마스터플랜을 올해 12월에 발표하겠다고도 라 합니다. 기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8.4 대책 일방통행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 국유지 시유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예, 이거는 지금 태능지구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울러 오 시장은 현재 빈터로 방치된 용산정비창의 초고층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합류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하와 계획과 연동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다. 오세훈 시장이 10여 년전 1기 시장 재임 시절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였던 용산정비창 개발에 재시동을 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최대의 부동산 개발으로 불리었던 용산정비창은 이미 2006년 오 시장이 11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가는 업무직으로 개발하려던 곳이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오 시장은 이 계획을 되살렸다. 연내 개발 계획을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용산 지하의 링크파크를 만들어 지하와 지하를, 지상과 지하를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09년에 이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맨땅에 이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세 계획이라고 하죠. 새 계획상 지하화된 경북고속도로가 한강을 거쳐 용산밑으로 직결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개발 계획을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거대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용산의 이제 지하에서 이제 지하들을 어, 이렇게 이렇게 네 군데로 이제 만들어서 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향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용산 공원이 이제 이렇게 뒤쪽에 들어섰는데 여기에 이제 교통 허브를 만들어서 크게 여기를 이제 돌아서 이 상계동 쪽으로도 가고 고양시 쪽으로도 가겠,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지금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개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전비창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 중인데 가이드라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게 올해 12월에 이제 나옵니다. 12월에 나오면, 20월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은 어 집값이 상승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이제 발표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는또 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선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반드시, 반드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다음 임기 때 이제 과업으로 남겨두겠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영, 이 임기 때는 이번 1년 동안의 임기 때에는 용산 정비창 그리고 용산 마스터플랜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 아주 집중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계적으로 지금 이 용산에 대한 개발을 발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을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단박에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다 하죠. 예 111층 빌딩을 포함한 대형 국제 업무 지구를 조성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재가동하는 거라라고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는 왜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멋지게 대단위로 어떤 건물들을 이제 만들 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국제 공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도 다섯 개의 외국계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공모를, 어, 진행을 했고 그 중에 한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아, 리먼 사태가 나면서 이게 이제 파산이 되면서 없어지게 됐죠. 이만큼 굉장히 큰 돈들을 들여서 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세우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도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홍콩, 홍콩의 30평대가 150억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맨하튼 같은 곳이 우리 한국의 서울의 용산에 이제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용산 마스터 플랜을 올해 12월에 발표한다. 발표에는 국제 업무지구와 용산 교통허브를 같이 발표한다. 용산 분양 물량도 이때 이제 정리가 되겠죠. 한강 르네상스는 다음 인기에 이제 할 것이다. 그 오세훈 시장은 용산 마스터 플랜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 이 거대한 계획들이 차츰차츰 차츰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성과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11월에 그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11월 이전에는 꼭 들어가시라. 용산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11월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이 바뀔 때마다 이 개발 계획이 좀더 구체화될 때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예. 뭔가 발표로 인해서 집값이 들썩어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츰차츰 개발 계획을 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산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과 이런 자료와 계획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이 좋,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